자 국민 손자 정동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5월 네티즌 어워즈 남자가 수상 부문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보다 많은 네티즌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달 남자가 수상을 이끌고 있는 스타는 단연 정동원이라고 할수 있다. 15일 오전 9시 기준 이 부문 1위는 정동원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동원은 79,304표, 52.9% 득표율로 질주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에는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아마도 우주총동원 팬님들이 미처 투표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달은 정동원은 초반부터 왕좌에 오른 후 자리를 잡은 듯한 모양새다. 그야말로 굳건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2위는 디펜딩 챔피언 박찬근 15.7% 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3위는 장민호 13.1% 4위는 영탁 9.6% 이다. 한편 손태진 임영웅 등이 각각 치고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영웅의 상승세가 점점 커지고 있어 5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달에 최단시간 1만 클럽을 달성한 정동원은 10만 클럽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듯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